음식 먹으라고합니다또 <웃음> 먹으러 간 우리 어디 먹냐고? <웃음> <웃음> 저번에 갔던 데 가는 거잖아 우리 두 가게 있어서 어뭐 가게 먹고? 근데 이건 우리 맘에 먹었어 그럼 또 말하셨어? 마라산 거 중독이야? 음, 중독 마약 처럼 안돼 매일 매일 먹을 거알 뭐래 지 그냥 저번처럼 어. 아니 친구였어. 네. 양고기야? 양고기. 고기 죽을 듯 YN 너무 ultim 정말 와 l i c u m y i m g i o n h l n r i i n h m i n i u l u 맛있어 나 <웃음> <맛있어? 웃음> 매워? 응. <웃음> 매워도 땀은 안 나네 커피 마시러 가자. 커피 무슨 커피야? 스타벅스. 스타벅스. 스타벅스. 아니 그냥 스타벅스. 한번더해 줘. 스타벅스. 스타벅스. 스타벅스.벅스. 우리 이거 이번에 세트인데. 오, 아싸인데? 어, 같은 음식이야. 근데 아파. 알아. 나진 여기 여기. 아, 아, 미용실. 응. 오징어냄. 새 여기... 오징어 음식점. 아. 응. 나중에 먹으러 올래? 근 맛있어? 나안먹안 먹어 봐서 몰라. 좋아 여기 꿀아 촛, 촛, 촛, 촛, 럼 촛, 촛, 으으으 음. 음. 음. 음. 음. 음. 뭐 양말을 그렇게 찾아 아, <웃음> 음. 이상한 음. 자세야 으으으 응응응응응응 <웃음>